하나 하나는 숙소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체육관으로... <웃음> 거리가 멀어요. 네, 응. 네. 어. 형님, 어. 그 식사 먼저 하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따로 해야될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한번 가보죠. 차찬찬날입니다 이거 봐요 응. KT 룸이 이거보다 좀더 크죠? <놀람> 트레스볼 갖다 놔야 돼 음. 립콘 응 음. 지영이 근데 방향키 아래로 이게 안내려가 얘네 왜 이렇게만 드는는데 양면만 든 낸다 지영이 뭘 왜? 지와이지방시에 지방시 지.아이.V.Y 하고 아. <웃음> 자 비밀번호도 웬만하면 1111로 하는게 네. 좋아 아래로 안내려가야 돼 <웃음> 자 이거 들어간는 여기 보면 빠에, 여기 는 빠에 맞춰 치는 거고 화면에서 없어지면 이게 다시 스톱이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크로스버 원, 투, 두개 맞으면 내트토리라는거야 이런 식으로 스킬 트라잉! 보여줘! 스킬 트라잉! 스이트 스킬 트라 아. 아, 아 약간 인터미디언스로 해가지고 예봐예 이거 이예이 어! 아이요 아니요 아로 터치 한번 가볼게요 로이치이 여기 안쪽에서 부위를 떨어주면되고 얘를 가져와야지 닥터치, 닥터치, 그 갔다 오터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터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인에만 인에만 그치, 터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치그 자세 근데 폼도 되게 중요하다. 폼도 좀받거 고다, <웃음> <거기다> 왔어요, <웃음> 여러분. 릿지지지브릿야지 브릿지. 지와지 브릿지. 이릿지브릿 부위 부위 아 이거? 지야지이 때는 이거 컨트롤하고 ESC 응. 누르면 이게 뜨거든? 응. 아니, 아니지, 아니지. 탭, 탭, 탭. 탭. 탭. 쉬었다. 쉬었다. 오케이. TV 끄면.